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에 관한 원론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척추질환 디스크질환에 관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수술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으면 망하는 걸까요 의사에게 속아 넘어는 걸까요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털보 의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까요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까요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 98%의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술은 나쁜 걸까요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 하다 안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의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볼때 치료에 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좋은 것이고 수술적 치료는 나쁜 것이니 수술은 최후에 해야 되고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등등. 그러면 환자는 듣다가 궁금하죠. 환자가 제일 궁금한 것은 나는 어떤 상태이고 나한테 맞는 치료 나한테 좋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니다. 이 환자에게 디스크 환자의 98%는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도 물리치료부터 해서 주사치료까지 한 사이클 돌고 안되면 두 사이클 돌고 그래도 안되면 고가의 시술까지 해서 다 우려먹은 다음에 어떻게 할수 없으면 수술을 딴데 가서 받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보시죠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다 환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무슨 치료를 받게 되나요 질문이 적절하죠 여기에 대해서 의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 약 98% 는 수술 없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치료를 적게는 6주에서 길게는 2-3년 동안이라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최후의 수술을 고려해 보시죠 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환자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상태와 제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는 없는 건가요? 또 대답을 하죠. 대부분의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는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수가 많으니까 심하든 안심하든 말이죠. 상태에 관계없이 일단 가벼운 치료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치료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치료를 해보고 버텨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지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언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디스코 환자들은 수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도 수술 받지 않아도 될 확률이 높으니 비수술 치료부터 일단 해보자 이렇게요 제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디스크 환자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라는 것은 디스크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경미한 사람부터 너무 심해서 당장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라는 것은 심한 사람과 정면사람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설명을 알기 쉽게 충치 환자로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충치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해보시죠 여기에 대한 답도 비슷할까요 예 비슷하게 만들면 비슷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충치는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신도 이 뽑지 말고 버텨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대부분의 충치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질문은 사실은 선생님 저의 충치 상태는 어떤 정도이고 제 충치의 심각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치료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충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경과를 보거나 떼우거나 뽑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 말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환자분의 충치와 상태와 증상 등을 면밀히 진찰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이런 치료를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정답이죠 간단하죠 이것을 디스크 환자에게 하는 말인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은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진다 당신도 비수술적 치료를 해라 라는 말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동문서답이죠 환자의 질문은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하나요? 비수술로 치료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디스크 환자의 질문은 내 디스크 상태가 정확히 어떻고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그리고 그 심각성을 정확히 평가했을 때 고생을 덜하고 빨리 호전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적절한 맞춤 치료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대부분 혹은 98%를 수술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엉터리 말,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정답은 환자분의 증상과 디스크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 검사해보고 이 상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주고 각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과 그 치료 기간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왜 의사들은 환자의 질문에 이런 동문서답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제발 환자들을 앞에 앉혀 놓고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말즉이 환자와 관계없는 유체이탈 화법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른 측면에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분석해야 되는지 저도 어이가 없지만 너무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들여서요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를 무분별하게 수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입니다 없는 사실을 이상하게 꼬아서 설명하는 말이죠 디스크는 원래 심한 환자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는 수술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과 폐암의 얘기를 대입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담배 피는 사람 중에 극소수가 폐암에 걸리고 정말 대부분은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 걸리는 확률이 10만 명 중에 뭐 30명 50명 이 정도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거의 없는 확률이니까 담배 마음껏 피워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통계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환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야바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수술의 비율이 원래 높지 않은데 수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당연한 말을 한 다음에 당신도 수술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을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억지로 끼워 넣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교묘한 야바위 아무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논리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일부러 속였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착각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말은 심하지 않은 디스크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매우 심한 디스크이므로 수술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또는 환자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MRI상 디스크도 심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 당연한 말, 맞는 말이 됩니다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수술적 치료를 잘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도 누구보다 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가 볼 때는 참 이런 말은 논란거리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수술, 비수술을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게 치료하면 되는 것을요. 이런 현상은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의사나 비의료인이 보고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전문가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을 비전문가가 온 힘을 다해서 비난하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뀌어야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디스크 환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하고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기존의 비슷한 상태의 환자들의 경과와 예후를 참조해서 이 환자의 중등도에 맞게 치료하면 된다 라는 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 말도 아니죠 병원에 온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는 보지도 않고 환자에게 일괄적인 의미 없는 통계를 들이대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경미한 것인지 중간인지 심한지를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권하고 시행하는 것이 의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을 특별한 비법을 써서 수술 없이 완치시키고 100살까지 끄떡없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여기저기서 선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치졸한 상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영원한 치료, 완치를 해준다는 거짓말, 사탕 발림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도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수술 환자들은 경과가 좋습니다. 시술이나 주사보다도 더 안전한 경우가 많죠 좋아지는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증상이 남아서 재활할 거에 가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아주아주 아주 일부입니다 그 일부의 환자를 매일 보는 분들은 디스크 수술을 하는 쪽쪽 다 잘못되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접하는 상황을 일반화 시키고 법칙을 발견하거나 만들려는 강한 본능 즉 오류가 일어나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오류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수술을 원래 하지 않는 과 수술 후 통증이 남는 특별한 환자를 모아서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후에 잘못된 환자가 많거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렇지 않죠 척추 수술을 받고 좋아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병원을 계속 전전하는 환자들은 아주 일부의 환자입니다 일부 마비가 있는 심한 디스크 환자마저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말도 함정이 있죠 심한 경우라는 것은 증상도 심하지만 디스크도 심한 경우, 즉 신경이 많이 눌리는 경우를 보통 말하는데 신경이 많이 눌려서 통증이 심하거나 마비가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디스크가 몇달 지나고 나서 저절로 없어지거나 운 좋게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수술 말고 우선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해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비가 올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고 10%라도 있는 상황이면 환자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확실히 영구마비가올수 있으며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그렇게 강력하게 권할 거면 한 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비겁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말 듣고 수술 안 했는데 마비가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고 수술하지 마라 이렇게요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환자한테 밥 먹듯이 그런 말을 하는 의사들은 책임 좀 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환자한테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도 이미 마비가 부분적으로 와 있고 더 마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그냥 뭐 좋아지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으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자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요새 의료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 또는 소송이 치료나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다루어졌는데 요즘은 수술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가 남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권하지 않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수술을 할수 있는 다른 병원에 전원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소송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한 말로 현혹하는 의사들도 이제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의학 정보를 알려준다는 강의나 채널들이 너무 혼탁합니다. 특히 척추에 관해서요.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는 수술이 필요 없다거나 디스크 환자 중에 98%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말장난입니다. 그런 의사는 피하셔야 됩니다. 일부 마비가 왔거나 마비가 예상되는 환자도 저절로 좋아지는 수가 있으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하고 가장 좋은 치료법을 설명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 의사가 환자분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물인 X-ray, CT, MRI를 보여주면서 아픈 원리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를 찾기 위해 고민한다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설명한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환자의 손에 쥐어주고 피검사 결과를 캡처해서 또 쥐어주고 그래도 환자가 내용을 이해 못할까봐 환자의 병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 프린트물을 클리어 파일에 끼워서 본인이 한 설명의 내용을 환자가 손에 쥐고 증거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사가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의사가 아닐까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의사를 믿고 그곳에서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털보 의사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